자 여기서 출발하고 나한테 패스를 주고 트리플 스레지야. 왼발 홈을 잡고 공만 반대로 넘겨. 공만 반대로. 얘랑 거리 좀 두게. 여기서 슈테이크. 슈테이크를 이 발만 끌고 오는 슈테이크 를 하고 레거티브 스테이크 나갈 거야. 잡고 공 넘기고. 슈테이크 네거티브 스트 치고 하나 둘 해서 왼발에 오른손 내려요 자 고! 공 넘겨 그렇지 그가만 그래, 있어 잭도 해잭 그렇지 오른손 땅 치고 바로 오른손으로 갖다 줘야 돼땅 오른손 공만 넘기고 가만히 있어 그리스그리스그리스도만넘그고스가그리스그리스 오케이, 이렇게 갈게 이렇게 아, 갈게, 서 돌아와서 스스가다가 이렇게 쑥 넣어 쑥 넣어. 이 가세요 가세요. 오케이 하나 o 그렇지 이제 처럼. 둘둘 오이스찮아오케이 하여튼 하여튼 하여하여 하여튼 하여튼 하고튼 하여튼 하시튼하